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공이 슝슝. 승마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승마는 누가 누가 말을 잘 타나 겨루는 경기예요. 그래서 말과 선수의 호흡이 무척 중요해요. 선수가 무거우면 말이 무척 힘들어요. 또 너무 가벼우면 말이 제멋대로 달리죠. 그러면 말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힘내! 우리가 1등이야! 겁먹던 힘까지 영차! 에이 모르겠다. 달리자! 와! 아이고, 살려줘! 농구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농구는 높은 곳에 매달린 그물에 공을 많이 집어넣는 걸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 말은 내가 막을게! 방금 보라팀이 골을 넣어 점수를 얻었어요. 골을 넣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배구는 그물 넘어 상대편으로 공을 넘기는 경기예요. 넘어간 공을 상대편 선수가 받지 못하면 공을 넘긴 팀이 점수를 얻게 되지요. 빨강팀 판다 선수가 공을 받아내고 있어요. 빨강팀은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상대편으로 공을 넘길 수 있을까요? 자, 공을 높이 올릴게! 잘 넘겨야 할텐데! 오, 무서워! 선수들이 무슨 경기를 하는 걸까요? 축구처럼 보이지만 바로 필드하키라는 경기예요. 하키는 막대기로 공을 쳐서 골을 넣는답니다. 하키는 공도 다르게 생겼어요. 축구공보다 훨씬 작지요. 하키공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콧불소야! 판다를 조심해! 뺏길 수는 없지! 어림없는 소리! 여기는 야구 경기장이에요. 야구는 한 선수가 던진 공을 상대편 선수가 방망이로 치면서 하는 경기예요. 공을 던지는 선수를 투수라고 하고 공을 치는 선수를 타자라고 해요. 투수와 타자는 각각 어떤 동물일까요? 어디 한번 쳐보라고! 공을 끝까지 봐야 해! 내가 잡겠어! 탁구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탁구는 그물이 쳐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기예요. 빨갛고 주걱처럼 생긴 것이 보이나요? 바로 탁구 라켓이에요. 이 경기에서는 탁구 라켓이 모두 몇 개일까요? 잘했어. 내가 막을게. 그래 힘내라고. 여기는 배드민턴 경기장이에요. 하마 선수가 온 힘을 다해친 셔틀콕을 황소 선수가 겨우 받아쳤어요. 아이 스매싱을 받아내다니. 그런데. 높은 곳에 앉아 선수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북이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네트를 넘어오는지 잘 봐야 해.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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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탁구 라켓이에요. 이 경기에서는 탁구 라켓이 모두 몇 개일까요? 스매싱 잘했어! 내가 막을게! 그래, 힘내라고! 여기는 배드민턴 경기장이에요. 하마 선수가 온 힘을 다해친 셔틀콕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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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동물올림픽 공이 슝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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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막을게. 그래, 힘내라고. 여기는 배드민턴 경기장이에요. 하마 선수가 온 힘을 다해 친 셔틀콕을 황소 선수가 겨우 받아쳤어요. 어이쿠. 스매싱을 받아내다니. 그런데